아, 완전 부드럽네 맛있지? 가방바바 가방. 이 좋아 <웃음> 입에 넣자마자 <웃음> 느껴지는 바밤바 어, 이렇게 약간 <웃음> 우쇼탄 바밤바 <가방> 어. <웃음> 이 가방 뭐야? 소큐트 so 귀여워 <웃음> 뭐야? <웃음> 대박이지 <그게 웃음> 이오다일부터나난 어. 어, 내일도 <웃음> 퇴근해 산소 자고, 언니에 가서 술 먹고, 저녁 에 와서 자고, 네, <웃음> 이게, 이게 지금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야. 일어나는, <웃음> 일어나는 일이야. 그러니까 여기 찰스가 섭해야 <웃음> 되는데 아 아쉽네요. 아, 아, 아, 아. 아, 이거 이거 하나씩 먹어. 네. 조개 <웃음> 조개. <좋게, 좋게. 웃음> 너무 맛있겠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뭘? 소재. 좋아, 아나 감자튀김 너무 먹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집에 왔는데요 이자 캣타워 주문한 게와 있어가지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 캣타워가 저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이게 어린이 고양이 용인가봐요 너무 작아가지고 맨날 저기 올라가면 막공디기가다 삐져나오고 흘러내리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들보들한 캣타워를 또주문했요니다가 나사가 이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거 빼다가 여기 붙어 있는, 너트까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. 일단 저는 포기하고요. 기둥 하나, 다시, 배송받아서 다시, 졸업할 겁니다나프레스 r 스 s h 안 먹어도 돼? 나간 d I'm 간 o o d I 아니 올리브 말고 o 올리브 o o l I don't l 거 v e with my g 여긴 이게 진짜 맛있네. 어, 멋있다. 눈물을 줄줄 흘리며 세상에 한존하는 모든 허기를 다 찾아보고 결국 샀어요. 다른 헤드셋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다른 걸 사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같아 여기에 쓸 헤드밴드랑 케이스를 샀습니다. 헤드밴드는 똑같이 하얀색 깔맞춤 하려고 근데 이 밴드를 끼우면 얘가 메쉬망이잖아요 이 메쉬망 특유의 말랑 이 탄력이 좀 없어지는 느낌? 그리고 케이스는 하얀색이랑 투명이랑 그레이가 새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레이를 사봤는데 이게 커버가 쫀쫀해가지고 아주 끼우기가 쉽네요 하면 한색 에어팟이 됩니다. 그레이는 이제 실버의 느낌을 내면서 빛 반사가 없는 느낌으로 끼고 싶어서 이렇게 그레이를 사봤고 그레이도 이쁘다 컬러가 있는 케이스들은 되게 말랑하고 얇은 커버 같은 느낌이라서 끼우기가 쉬웠는데 투명은 약간 끼우고 이걸 맞춰줘야 되네요. <목소리> <웃음> 이게 쑥 아니냐? 어 그게 쑥 이게 녹차 어 아우 야 이거 아 이거 큰일이네 어떻게 먹어 햄모아 햄모아 생크릴 이런 거해는지다안 <웃음> <야, 미워. 웃음> 다 먹었어요 <웃음> 아저 빨간불이 들어오면 너무 녹화지네 <웃음> <웃음> 불만이 <웃음> 음 맛있어? 맛있어? 매워? 괜찮아? 음, 아 그래 다행이다 어, 맛있어 덜 맵게 달라 그래 <웃음>